말씀하신 대로 영생교회에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명이 브라질 아마존 스테이트 마나우스 출시에 9명이 파송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BBS 안경 사역, 네일 사역을 통하고 복음을 에 전화했습니다. 에 저는 에 우리 김영천 목사님 따라서 다운타운에 그 전도에 갈때 한번 따라갔는데 본인이 크게 써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읽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큐빅 영생께서 이것을 발견해서 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형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BS 어린 아이들한테 소개할 때는 너무 우리들보다 더잘 하고 또 안경 사역을 할 때는 눈이 잘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눈을 볼수 있는 안경 그러니까 육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고는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역 일을 전할 때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물이 푸도조로 변하는 기적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성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저희들이 섬겼더니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발광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여인은 BBS 클래스에 왔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이 사형률을 전할 때, 바로 다음, 쪽, 다음입니다. 여기는 천국이고, 천국에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은 불선정함으로 죄인이 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울면서 그것도 우는 게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엉엉 울어요 거기 해중들이다볼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에 제가 무슨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야말로 하인보다도 못할 정도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두 번째 단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당시에 느낌은 보혈의 능력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도 그부터는 나머지 사행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다닌 지 60년이고 또뭐장로도 오래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행일을 해서 전도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기적보다도 더큰 기적을 제가 이번에 예,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여인은 BBS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은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춤도 추고 장난도 하고 이것도 보고 이러는데 한 어머니가 한 딸을 데리고 옆줄에 앉아있어요. 옆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모들과 학생들인데 교회에 잘안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인 눈에 딱 들어와서 첫날 그분하고 항상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하루종일 지냈어요. 그 같은 날 무슨 마음인지 제가 그 현지 전도사님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는 가끔 다니는데 그렇게 자주 안 나온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도 교회에 오겠다. 그래 그 이튿날 똑같은 어, 일을 하는데 그 딸도 vbs에 어, 나와서 같이 공부하고 음, 음, 장난하고 히드거리고 어머니도 또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율동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따라서 그때는 음, 춤추고 이러는데 이 어머니도 또 춤추고 이럽니다 뭐 성경 말씀에 있듯이 잔치에는 음, 초대되었으나 잔치상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도 그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제 이메일 을 주소를 달라고 래서 어 제가 주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어느 상가에 갔어요. 근데 좌판인데 한국말로 좌판은 총 합치면 100불밖에 안 되는데 25살 먹은 여성이 어린 딸을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마치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 기특해 가지고 야, 이거 조합하해 보니까 한 100% 집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사 주자. 그러니까 그냥 벌써 그 얘기 끝나자마자 저 거기 간 여자 집사님이 이거 뭐 조합하면 100% 이라는건 마늘 뭐 이렇게 우리 먹는 거 고추, 오이 이런 거 조그만 것들 몇개 있는 거예요 그걸 주섬주섬 담으니까총 10불이래 근데 같이 간 사람이 20불짜리를 하나 주면서 너 체인지 필요 없고 그냥 너다 가지라 그이 여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 전도사한테 이거 받아도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 우리가 팁도 체인지 하니까 주었어요 그 여인은 너무 행복하면서 그 딸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기특해가지고 그런 마음씀을 쓰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희들은 거기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십불 이 은혜보다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영혼이 되게 돼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 스무 살 먹었는데 이거는 사행률을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은 당신 지옥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게 돼 있는데 난 대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난예서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을 아예 안 해. 그 전도사한테 물으니까 이 사람은 대답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낌에 이영 속에 악령이 이를 사로잡거나 아니면 저 그리스도 영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어게인스다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안 하고 제가 한국말로 그냥 붙잡고 성령님 악령도 물리쳐 주시고 저 그리스도 영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됐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거기가 그 이제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뜨니까 너무 너무 해피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의 미소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혼자면 천사의 미소가 그 미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는 행복하게 서로 끼어앉고 뛰어놀고 이렇게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그날도 물어봤어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거냐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도 아니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창조의 근원인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맛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그거는 요즘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고, 또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더더구나 물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정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저는 지금 4주째가 되는데 지금도 기뻐요. 제 영혼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 체험한 건 뭔가 하면 자동차 당기 타고 다니면서도 그네 사람 영혼. 특별히 네 번째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내가 어, 말을 모르니 까 거긴 폴투기스를 써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한테 이 사람 네 사람들 그좀 인적상을 알아서 내가 교제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는 어,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제가 교회에서도 간증을 한 건데 저희 교회에도 성도님들 중에. 이와 유사한 사람들 아직도 어둠컴컴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영혼들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해서 섬기질 않아요 교회 가서 요즘은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보고 성도의 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 영생교회도 어, 그렇게 되지, 예, 교회가 부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고 듣고 행한 것 중에 이 행한 것은 내가 한게 아니고,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게 주신 은혜는 어,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 사도들이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보다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행이라 이번 선교는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 또 저희들 부족하고 기력하고 기억력도 없고 그야말로 나이도 먹어서 기력도 세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내가 생각했던 능력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스트렝스를 부어줬다는 걸 이번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간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처럼 저도 80이 내년인데 80이 됐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을 네가 결단하고 순정만 하면 너도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체험해서 네. 어, 우리, 이, 뭡니까, 리타이어 거기 은혜 장로님들이나또 목사님들에게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전쟁이라고 그랬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를 우려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비록 허패하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로 강건하니라. 강건한 힘 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35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영생교회는 지금 어, 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마존 강이라는 건 여러분 알지만 은 아마존 스테이트라는 건 처음 들을 거예요. 그 스테이트의 캐피털 스테이가 아나마우스인데 거기서 강을 따라 쭉 가면 양쪽에 정글이 캬, 그야말로 그냥 이 파란 그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2층에서 보면 그냥 수비 정글이 너무 많아요. 그데그 안에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내게 이 보금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본인이 가서 가르치래도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거기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이래서 달려가는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게얼마든냐 그러니까 1년에 5천불. 3년 하면 현지 그러니까 준목회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걸 온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교회는 35년 전에 파송된 목사님이 코로나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한국에 가 있고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날 저희들이 갔습니다. 거기가 제가 느끼기는 제가 68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계신 원로 목사님들이 이미 많이 기도해 갔대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곳에도 선교사를 35년 전에 파견을 해, 파송을 했어요. 그 제가 그 후임자가 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에, 정말로 그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물질 성원이 얼마나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지 저희들이 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의 에, 영의 눈으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보음화시키고자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 디아스포라 760만 해외 동포들을 사용하여서 세계를 보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오랫동안 창립하시고 수고하시고 근간을 말들주시고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서로 보고, 듣고, 행한 것, 이 행한 것은 절대 사람이 행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행하신, 이거를 서로 나누며,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인터넷 복음방송이 대기를 소원하며, 부족하지만 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간단히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